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전문 채널 빵인의 TV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충남의 멋진 여행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선선한 바람이 부는 지금 가면 딱 좋은 여행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여행지는 모두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여행지니까요. 반려견과 같이 여행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도 참고해 보시고 다녀오시면 어떨까 합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빵인의 TV 구독하시면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을에 가면 더 좋은 충남 여행지 첫 번째는 예당호 출렁다리입니다. 예당호 출렁다리는 충청남도 예산군응봉면 후사리 39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예산에는 정말 바다만큼 넓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저수지인 예당호가 있는데요. 예당호의 명물이 바로 이곳, 예당호 출렁다리입니다. 사실 저는 예당호 근처에 제가 좋아하는 캠핑장이 있어서 자주 왔던 곳인데요 예당호 출렁다리가 생기고는 처음 왔습니다 예당호 출렁다리는 2019년 4월 6일에 개통된 출렁다리인데요 길이가 4 0 2 m 로 예당호 출렁다리가 개통될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였던 곳입니다 예당호 출렁다리는 멋진 조명이 다리를 꾸미고 있어서 이 화려한 다리를 건너는 것만으로도 즐거운데요 이곳을 더 즐겁게 해주는 것은 예당호 음악 분수입니다 아, 저작권 문제로 음악 분수의 음악은 들려드릴 수는 없지만 예당 호 음악 분수는 음악에 맞춰서 다채로운 물과 빛의 향연을 볼수 있는 곳입니다. 예당 호 음악 분수는 길이 96m, 폭 16m, 고사높이 110m로 조성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구리역식 음악 분수 분야의 한국기록원 공식 최고기록으로 인증된 곳입니다. 이런 음악 분수를 전망 데크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볼 수도 있고요. 워낙에 큰 규모의 분수이다 보니까 예당호 출렁다리가 보이는 어느 곳에서도 음악 분수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음악 분수는 결빙시까지 공연을 계속하는데요 화요일에서 금요일은 오후 2시, 7시, 7시 30분, 8시 30분 이렇게 4회 공연을 하고요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2시, 5시, 6시 30분, 7시 30분, 8시 30분 이렇게 오후에 공연을 합니다. 월요일은 음악 분수 점검으로 휴무이고요 음악 분수를 즐기시고 예당호 출렁다리를 건너시면 되는데요 출렁다리라서 정말로 조금씩 출렁이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예당호 출렁다리가 좋았던게 출렁다리 위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더라구요. 출렁다리 위쪽으로 올라가서 예당호의 야경도 즐기고 위에서 화려한 예당호 출렁다리도 감상하면 좋구요. 조명이 워낙 화려하다 보니까 낮에 가는 것보다 밤에 가시는걸 추천해드립니다. 반려견 동반도 가능하구요. 시원한 호수 보면서 화려한 음악 분수를 즐기고 싶으시다면 예산. 예당호 출렁다리에도 꼭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가을에 가면 더 좋은 충남 여행지. 두 번째는 서천 치유의 숲입니다. 서천 치유의 숲은 충청남도 서천군 충서로 302번길 88-81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서천 치유의 숲은 살림에서 뭔가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곳인데요. 살림 치유라고 하는 것은 숲이 가진 다양한 자연 환경 요소들을 활용해 가지고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신체와 정신 건강을 회복시키는 활동을 말합니다. 치유라고 해서 어떤 질병을 치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건강 유지를 돕고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하는데요. 서천에 이런 치유의 숲이 있습니다. 서천 치유의 숲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메탈색과 길이 멋지게 펼쳐져 있어서 들어가는 입구부터 상당히 쾌적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요. 숲속으로 들어가면 이런 멋진 놀이터가 나옵니다. 아이들이 숲속에서 피톤치드 샤워를 하면서 뛰어놀수 있는 공간인데요 아파트 숲속에서 벗어나서 이런 자연과 어울리면 정말 몸과 마음이 힐링될 듯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멋진 대나무 숲을 지나서 올라가면 종천저수지가 나오는데요 저수지를 한바퀴 둘러보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서천 치유의 숲이 더 좋았던 곳은 앞에서 이곳은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여행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곳은 무장의 길이 잘 조성되어 있어서 고인 약자분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서천 치유의 숲은 산책로만 잘 조성된 것이 아니고요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반 가족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부터 노인, 임산부, 유치원 아이들까지 모두를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숲속에서 사람이 건강해지는 이유는요 경관이라든지 햇빛, 피톤치드 음이온, 수리같은 살림이 가진 치유 인자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서천 치유의 숲에 오시면 이런 다양한 산림의 치유 인재를 받아서 뭔가 마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멋진 숲속에서 반려견과 같이 힐링할 수 있는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서천 치유의 숲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가을에 가면 더 좋은 충남 여행지 세번째는 무창포 해수욕장입니다. 무창포 해수욕장은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열린바다 1길 10 무창포해수욕장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무창포해수욕장은 조선시대의 군창지였던 곳인데요. 1928년 서해안에서 최초로 개장된 해수욕장이기도 한 곳입니다. 아, 백사장 길이는 1.5km이고 수심은 1-2m, 에서 수온은 섭씨 22도로 비교적 따뜻한 해수욕장입니다. 특히 무창포해수욕장은 백사장 앞에 매월 사리때 하루에서 이틀간 바닷길이 열리는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는 기현상이 생기는 곳이기도 합니다. 무창포해수욕장 역시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곳이라서 반려견과 같이 여행하실 수도 있고요. 바로 앞에는 카페도 있고 신선한 회를 파는 횟집도 있어서 바닷바람 맞으면서 쉴 수도 있습니다. 백사장 모래가 곱다 보니까 아이들과 같이 놀러오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요. 백사장에 앉아서 아이들과 모래놀이 하기에도 좋고요. 새우깡 하나 가져가면 갈매기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기간이 끝나서 이제는 물속에 들어가기보다 시원하게 밀려 들어오는 파도 소리 들으면서 산책에도 좋을 듯하고 요 의자 하나 가져가서 앉아서 쉬는 것도 좋을 듯하고 요 무창포 해수욕장은 서해에 있는 해수욕장이다 보니까 일몰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저는 다음번에 방문할 때는 해가 질 무렵에 방문해보려고 합니다. 반려견 동반도 가능하고 요 시원한 바닷바람 맞으면서 힐링할 수 있는 충남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충남 보령 무창포해수욕장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가을에 가면 더 좋은 충남 여행지 네 번째는 외산 해양공원입니다. 외산 해양공원은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외산리 29-24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사실 충남 여행지는 아무래도 서해쪽이 많다 보니까 구독자님들께 노을이 멋진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찾다 보니까 충남 당진에 매산해양공원이 있더라고요 이곳은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나오는 서해대교가 보이는 곳인데요. 반려견 동만도 가능하고 아름다운 일몰을 볼수 있는 곳이라서 다녀왔습니다. 당진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충남이잖아요. 경기도 평택에서 서해대교를 넘어가면 바로 나오는 곳이 당진이기도 해서 드라이브 겸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매산해양공원도 드라이브로 참 가기 좋은 곳입니다. 대상 해양공원은 당진의 바닷가를 따라서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고요. 공원 시설물은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 정도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저 멀리 붉게 타오르는 노을은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이 빨간 노을을 보려고 해가 지기 전에 와서 공원에 잠깐 앉아서 쉬면서 해가 지기를 기다렸는데요. 빨간 노을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사진 찍고 노을 구경하고 하더라고요. 노을을 하루에 단몇 분밖에 볼수 없기도 하고요. 게다가 날씨도 받쳐줘야 해서 날마다 볼수 있는 풍경도 아니다 보니까 이런 멋진 노을을 보면 항상 카메라에 멋진 풍경을 담고 싶어집니다. 사실 매사 해양공원 이런 노을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바로 옆에 정말 멋진 카페도 있는데요. 노을이 그대로 보이는 카페라서 커다란 카페에 앉아서 노을을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고요. 다만 카페에 있는 반려견 동반은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타들어가는 빨간 노을이 보고 싶으시다면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충남 당진 매상해양공원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가을에 가면 더 좋은 충남여행지 다섯번째는 남당항입니다. 남당항은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로 찾아가십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남당항 역시 발레근동반이 가능한 곳인데요. 남당항은 천수만변에 있는 국가어항인데 홍성읍에서 서쪽으로 25km 떨어진 곳에 있는 자그마 항구입니다. 남당항에 가을에 가면 더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곳은 대하가 많이 잡히는 곳이라서 9월에서 10월이 되면 대하축제가 열리는데요. 풍어제라든지 대하시식회, 먹거리장터같이 볼거리하고 먹거리가 풍성한 곳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8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하고요. 축제가 열리지 않는 남당항은 정말 조용한 항구인데 서해안을 따라서 산책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남당항 갯벌을 따라서 걷다 보면 남당 노을전망대가 나오는데요. 데크길로잘 조성되어 있는 길을 따라서 바다 위로 걸을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갔을 때는 아직 조성 전이었는데 남당항에는 오히 연마까지 분수광장하고 그물네트 놀이시설 같은 다양한 즐길거리들도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다녀오지는 않았는데요. 남당항 방파제에서 홍성축도로 들어가는 배가 있다고 하는데 죽도는 남당항에서 배로 10분이면 도착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죽도는 워낙에 멋진 곳이다 보니까 광고 촬영지로도 많이 등장하는 곳이라고 하고요. 조용한 항구에서 싱싱한 제철 대화도 먹고요. 멋진 노을도 볼수 있는 곳을 찾으신다면 충남 홍성 남당항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해서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충남의 여행지 5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여행지는 모두 직접 다녀와서 촬영한 영상이니까요. 여행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